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께 중대한 소식을 조금 전해드릴까 합니다 세명이서한달 한 동안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어, 비가 개인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어, 갑작스럽게 어, 비가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차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희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네. 아쉽고 슬픕니다 네. 아, 이제 우리 앞으로 잘할수 있겠지? 네 근로서도비가 음, <웃음>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라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앞으로 승승장구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뷔 그동안 고마웠어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직원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그 직원에게 또 충실하면서 방송으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없지만 저희 둘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볼까? 오, 꼴 네. 오디! 이팅 아, 조금 쓸쓸하다. 오늘 하와 함께 어떤 장소를 떠나게 됐어요? 하! Ờ, hôm nay đi đâu à hả a n combo cafe cafe hang bốc à à hang bốc ne à ở Hàn Quốc hang bốc đúng Hamburg. rồi đúng rồi đúng rồi chính xác à à go come cá em muốn m muốn em muốn bắc hang bốc à em gọi hang bốc em n oh. này hôm qua em xem video em thích thích thích thích h h xem m video gì video d ạ uh, y làm mặc uh, cái gì Cái gì vậy nè, oppa? Ừ 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À, chúc mừng năm mới hả? Chúc mừng năm mới h À, nế À, em x ế m em x ế m em x ế m rồi hả? Nế oh. Em học Em học hả? Nế, n h ư n mà r ấ khó, ở đây nế nó ừ. À, thế hả? Nế Ồ, oh, 이쁘다, kịt tức heo Em tò m n ò m ộ n Tò mộng h n mấy phút hả? Chắc là 30, 40 phút 30, 40 phút 30, 40 phút 웅우디? 웅우디? 웅우디? 웅우디? 웅우디? 웅우디? 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와 한국식으로 잘해놨다! 이름은 다방이라고 합니다. 다방! 들어가 볼까? 한콤비인한콤비자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주문하기 딱편하겠고요 붕어빵 붕어빵은 뭐가 될것 같은데? 어? 걔네 이만마 em không biết em chưa ăn chưa hả? chưa chọn đi em không biết mà một cái phô mai một cái đ đỏ nha. em thích phô mai em không biết em chưa ăn mà karep top quýt hamburg ok ok ok ok ok o ok ok ok k o c ok ok ok ok ok k h k n k ok ok ok ok ok ok ok ok k ok ok o i k k ok o ok ok ok ok ok k k ok k ok ok ok ok ok k 냐냐. 예. 개구. 좋아. 어디 확실히 한국인 가게라 깔끔하네요. 한국 어디네. 날어 e 안막날안날 s a mà i không được à, vậy em mặc em mặc này nha cái à. này của con trai nè không được <cười> em là con trai mà em là con trai à? À, chúng ta chúng ta đi tắm chúng ta t h tắm được không ở nhà em không tắm không ba. tắm hả Ờ, em không tắm với anh mùi nha không tắm hả không em không tắm với anh em tắm một mình ông ta biến thái Ồ, chắc chắn rồi 너무 어 너무 맛있어 너무 우리 하가 한복을 좀 입어보려고 했는데 종류가... 여자거 종류가 하나밖에 없네요 아쉽지만 여기서는 어디이컴도 사우나이, 안초엔, 한복 진짜? 응 사우나이 뭐무맛어 하가? nhưng mà em là con gái mà không sao <cười> <Ừ. cười> xin lỗi xin lỗi ha và số m t bây g cái s là genomácie anh nhé genomácie g e n o m á c i n h nhé n h g n m á i h 여기 마, 암쿵드마웜 피스, 엠마 피스 마, 아, 아, 깨 어, 내 드, 아, 드링, 흐, 암, 쿵 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오빠가 둘까? 하나?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아 너무 좋다 감사합 오빠 안녕 안녕 하아 여기 앉아도 괜찮아? 어디 합니다 나한테 하는 거지 지금? 아니겠어. 아니겠어 안 맞아. 그게 나지. 그게 나시 근데 시계를 식혜. 대부분 외국인들이 싫어해요. 몽둥마. 나 봐. 임 집현 đ ư 가게가 인테리어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옛날 전통 느낌을 많이 살리고. 어, 하지만 p o p 이좀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나 아, 엠 Emm, Depp, là, Dew, Ben Thur, e m không, d e p là, không, Ben Thur. o k a m c o o 찍 a o k a 이거 이달 ngon quá em chụp h 너는 너는 요거를 사진 찍고 저 m 제폰 깨내 and h p h o n m. em em chụp hình. xong anh chụp m xong cái a gì đó gì. h 아들어? h a 어, anh có cho em xem mà. cho 자, em xem nè. cái này ở Đà Lạt. 아, anh k h ô n em em chưa an chụp hơn m h i u m i n t t 와 사진 진짜 많다 보물 창고. 안녕 안녕. 사진 진짜 많아 보물 창고에. 뭐 하나 찾으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날라라. 아, 네. 아 안녕. 아. 어, 어. 안 biết rồi. n a y ó c t n g i a n m x o a n a e i p c c 내 컴, 넌 컴, 음, 그치? 이렇게 우리가 쟁반을 빼면 되겠다. 아, 또 사진 찍을 거지? 접판? 아, 안 본지 편, 안본 편, 안 본지 편만, 접판. 지한국안본 편만, 안 본지 편만, 안 본지 편만, 안본에 편만, 안 본지 편만, 한 본지 편만, 안 본지 편만, 안 본지 편만, 안 본지 편만, 안 편만, 안편편에편편편편편 나무히 흡. 응. 응. m 응. 응. 응. 응. 응. 어디로 못 가야 몰라. 마이 아, 포마이. 마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I'm going to go i n g to h e n g to g m I'm g o n g o g n go h n t h ơ n g h m i n h m i o o o i n h i 감사하우 해먹기 시케는좀 난이도가 있어요. 야, 그만. 이거 안 마. 어악거거안 마. 거안 마. 이안 마. 근데? 안 마. 안 마. 이안 마. 이안 마. 이안안 마. 이안안안 em b i ế a a e i n u t m đ r n i t e m n k h ô n g được n ê n e d p i i k n 아 근데 우리 하가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진짜. em m 일 ố 은 cái này nè cái màu cái này color color color Samsung laptop 이게 x e 이라고그 h ô n 아 p h 네네 <웃음> 응? 응. 와, 그제 사고를 쳤어요, 진짜. 네. 감사, 감사. 감사하? 응, 감사. <웃음> <응, 감사합니다. 웃음> 너 이제. 오빠 제, 오빠 놀리는 재미로 이제 회사다니지? <웃음> <와. 웃음> 드디어 한복을 입었습니다 뭐야? 뭐하는거야? 응. 오. 야 제대로 봤구나 우와. 오이 잘했어. 오이고 잘했어. 내시끼. 이 잘했어. 응. 도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i c t là m n g ư i y của h t chung chung mà. mà mà, ai mà chung chung mà mà nè nhưng mà không có khi t h ơ i không anh đấy, ánh nhìn đẹp quá, em biết mà em nổi bình thường đúng rồi em đ i p như ta là em bình thường mà là phổ thông g u mà ừ. nhưng mà em không đ i p như ta là em không phổ thông gì Bà ở đây xem xem phim chung q u h u n g quốc không u h của... à n g quốc h không có không có e h n g không u ố c h ả c á i chỗ e chỗ chỗ em chỗ e c h c h i em chỗ em xin chỗ em c h c h c ơ xin h ỗ n m c h em c h c h h ồ i xưa k m h ô n g c h s em c h m h ô em c ó em c h em k h ô n g chỗ em chỗ h h ỗ em chỗ m c h m chỗ em c em c h em chỗ c h c h h 돌아와. 돌아와. 거기서 뭐 해? 어, 그만 신나자? 너, 너, 너, 너. 오,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올라 아, 시다 올라가, 올라가 아, 아, 아, 아, 아, 아, 오빠, 빌어, 빌어, 빌어, 빌어, 빌츄 빌어, 빌어, 빌어, 빌어, 빌어, 빌어, 빌어, 빌어, 빌어, 빌어, 어 không r ồ i à? hãy gọi hoàng thượng PH đến đây. h ô n xược. Ông ba nói ra một câu tiếng Hàn dạy em. Em muốn nói tiếng Hàn. Nè, em muốn uh, người ta gọi là gì? Parody. Parody l Parody ông b a cái này đúng không? ờ m 슨 말을 하고 싶어? m u n o i n m i n g i nói gì 나의 새 빔, 점 빔, 봐. 좀 film, 쌤쌤? 네. 음. <웃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만 해 봐. 네. 어서 말해 보거라 어, 어서 말해 먹거라 어, <웃음> <웃음> <웃음> <맞죠, 맞죠>.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고 연기에도 탁월한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오빠 <웃음> 마홈. <웃음> <웃음> 응? 아 나? o 나 e to a can I come? c 이마 e sir. Come, 다죄송 c 니다 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 o m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어나 빨리 <웃음> 일어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일어나야지 자, 자, 자. 자 이래서 멋진 곳을 한번 오게 됐고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하는 뭐든지 습득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하를 이뻐하는, 이뻐하기도 하고 하 지금 이제 내려가서 사진 또 찍으신다고 가자 아 그래 그래 교양 있게 아 양반처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네네 아주 교양 있으시네요 아주 교양이 넘치시네요 폐하 아내가 <웃음> 폐하야? <웃음> 와. 와. 한복 진짜 좋아하죠? 진짜 한벌 사줘야 될거습아요 감사합니다 오빠 응? 아 뒤로 가라고? <웃음> 아 미안해 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봐. 제대로 한번 해봐. 아하. 흐흐흐. 뜻아 예. 예슨 말이야? 흐 응? 띠껌티야어띠껌티아 예. Uh, yes.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 브이검? 오이. Oui. <innerhalb> 오빠 여기 있을 거예요. 최고야. 나 이제 가자. 그리고 반납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할게. 아내아 Angels. 안나 네 고맙습니다. 문 열어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